네 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위의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네, 모험가님, 이번 주 이벤트는요. 어, 칼피온 연예 때 소개를 해드렸던 이클립스 출시와 더불어 또 12월의 색깔이 물씬 묻은 예쁜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이클립스 프리미엄 출석부 이벤트 기간은 12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입니다. 네, 신규 클래스 이클리스 출시를 기념하는 특별한 출석부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매일 검은사 모바일에 접속을 하시고 또 다양한 보상을 받아가는 이벤트입니다. 총 22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이벤트는요. 역시나 많은 좋은 보상이 보이지만 또 7일차와 14일차에는 블랙펄을 각각 200개, 300개를 받아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프리미엄 출석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모험가님들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두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왕가의 증표 수집. 해당 이벤트는 증표 수집 기간과 사용 기간이 다른데요. 왕가의 증표 수집 기간은 12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고요. 또 왕가의 증표 사용 기간은 12월 2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지역에 몬스터를 제압해서 왕가의 증표를 획득을 해주시고요. 물품 교환 버튼을 터치를 해주셔서 원하는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해고 장신구 선택 상자, 진 빨간 코 갑옷 상자, 심연 유물 상자 등 알찬 보상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모험가님들께서 필요한 보상으로 속속 교환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물품마다 교환 가능 횟수가 다르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네세 번째 이벤트 보실까요?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만들기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12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2월 2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일세 가지 임무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재료를 모아 2021년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로 교환을 하는 이벤트인데요. 이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에서 크리스마스 막대 사탕 3개를 확정적으로 획득을 할수 있고요. 또 추가로 빛의 성수 500개, 고대 석판 5,000개, 모험의 증표 2,000개, 마력의 정수 중에는 한 가지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선물 상자를 얻기 위해서는요, 뭐 주변적 제압 5,000회, 또 행동력 사용 100회, 텃밭 작물 심기를 9회를 완료해 를 주시면 필요한 재료를 각각 획득해서 모으시면 됩니다. 각 임무는 매일 영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됩니다. 네, 네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특정형 패스 이벤트 12월 3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2022년 2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일일 과제를 꾸준히 완료를 해주시고 흑정령 패스를 모아서 아이템을 획득하는 이벤트죠. 자 그럼 보상이 좋아야지 더 열심히 이벤트를 하고 싶을 텐데요. 보상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반 흑정령 패스 보상으로는 태고 장신구 상자, 엘리언 태고 장비 상자, 고대 미감정 문양 각인서 등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프리미엄 보상 중에는 외형, 빠밤빠밤 낚시복, 그리고 귀여운 6세대 반려동물 북극곰이 보이는데요 아 이렇게 북극곰이 털도 잘 묘사가 되어 있고 발도 너무 귀엽고 정말 북극곰다운 예쁘고 멋있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형 빠바빠밤 낚시복을 보여드리자면요 허, 아까 또 에이든이 업데이트 때 말을 했죠 텀벙텀벙에서또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뭔가 상어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멋진 기술을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멋진 효과를 좀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이 빠밤빠밤 의상 상자에서는 사용한 직업에 맞는 의상 한 종만 획득이 가능하며 12월 14일 화요일 오늘 당일까지 출시되어 있는 직업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 여성 클래스를 위한 설국의 꽃머리와 또 남성 클래스를 위한 눈꽃 여우털 모자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건 겨울 외형 장신구 선택 상자에서 사용하시는 클래스에 맞게 선택해 획득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아, 정말 이 꽃머리 장식은 모든 여성 클래스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또 남성 모자를 살펴보면요. 뭔가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에서 왕자일 것만 같은 왕족일 것 같은 좀더 고급스럽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 3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12월은 며칠 전에 있었던 칼페온 연휴와 더불어 또한해중 정말 큰 행사와 중요한 연휴가 반짝반짝한 달인 것 같은데요. 우리 검은사원 모바일을 즐기시는 모험가님께도 제가 전해드리는 이벤트가 그렇게 반짝이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